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오빠가 데리러 와가지고 맛있는 으고 거예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저어요 저녁에 먹으고 왔어요 저녁에 먹어요어요 맞아요 뭘 혜연이가 어요 일상의 진원입니다. 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오빠가 데리러 와 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이란 쪽이 일산인데 이제 포폴로 피자 거기야. 한... 유명하대요. 그래서 여쭈어 응. 선생님들도 약간 추천해줬던 거 같아요. 지은이도 추천해줘 응.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가게 들어가서 다시 키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게 안에 들어와서 메뉴를 고르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는 너무 어려워. 검색해보면 안 돼? 나는 이런 거 검색해보는 스타일이야. <웃음> 여러분 피자가 나왔습니다. 피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웃음> 피자 이름 맛있게 맛있겠다, 피자예요. 파스타는 언제 나오려나? 일단, 일단, 이거 언제 먹자, 그냥. 나 아, 이거 여기 지금. 어, 어, 아까 지금 봤어. 왜한 거야? 여기가 안그면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안 이뻐서, 여기 살릴라고. 아, 양쪽에 꽂았어. 먹어습니다렌야 네. 맛있어. 네? 피자 금방 나오는데 먹다가 하나 더 찍어. 아주 그냥 샐러드인데 나 메뉴 잘못 갖다 주시죠? 나도 <웃음> 이게 지금 파스타거든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네. 무슨 맛일까? 진짜 가늠이 안 가네? 차가울 것 같아 따뜻하질 않아 그치? 진짜 음, 특이한 파스타네 요 일단 초록색 어. 맛일 것 같아 다된것 같은데? 어. 어, 그래서 본적 본 있는 비주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딱그 어. 비주얼이잖아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여 <웃음> 나쁘진 않네 샐러드 파스타 나쁘지 않네요 응. 먹어봐 안 아, 살짝 잘라볼게 오끝지시즌네오 음, 음. 끝났구나 왜 이러니 화나 <웃음> 안 그래? 표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인데?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나쁘지 않아? 어 그냥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제가 너무 배고파서 빵집에 왔어요 약간 눈이 뒤집힌 것 같은데 신원 이거 너 먹어야 왜지 무료 중에. 엄청 맛다 너무 많지. 너무 많아. 다못 먹어. 천 원이야. 뭐. 천 원밖에 안. 저거 제 카드예요. 대박. 말씀이세요? 여기 잘라 주세요 대박. 잘 먹겠습니다. <놀람> 딱빵도 먹어볼게요. 진짜 떡 같은 떡이지. 아니 이거 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있5일있월 15일, 9월 1도일9도 15일, 9월 15일, 9월 1아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무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한번9보1 5 이제 일주일에한 번도 자주 보는 걸로 된 거야? 왜 많이 이는 정도야? 안 해봐 이정 거냐고 이제 일주일에한번 봐도 많이 보는 거야? 아이 아이 뜨뜨쓰드드드 지금 목걸이 안 하고 왔다 레인디 레인디 먹었어 레인디 레인디 레인디 레인디 레인디 레대로하인디 근데 머리 잡히고 잔발만한 사네요영식도한 거? 괜찮지 않냐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말했잖 여러분, 여러분, 제 사이 있습니다. 저 사이 좋은 거 맞아요. 뭘 해야 되지 않았어요. 다음 어, 게뭐예아저회원님아이저아을찍게 아, 아, 저, 저, 저, 어, 하는 거아니야네언네비즈니커 있기는 해요 하하 완전 <뭐라> 육광에서안 보여 저희는 지금 잠시 산책해볼까 해서 호수공원 왔는데 비가 오네요 지금 웃음 쓰고 있어요 보이나? 비가 와요 비가 인테리 언제 온대? <웃음> 음, 음, 음, 음. 잘안나 아, 안 요즘 방송 출연 안하시더라고 어. 비가 많이.. 죄송합니다. 여기 딱 비치는 데가 호수, 호수공원이에요. 호수, 호수. 와 근데 나 여기 중학교 때 백일장 하나 왔었거든. 누구랑 왔어? 누구랑 왔냐고. 저요. 음음 한, 한 명이랑 왔지? 그래? 네? 그리고 여기서 졸업사진 찍었어. 중학교 졸업사진 공개 가능하시나요 혹시? Nope. 절대 안 되죠. <웃음> 자 호수공원 나들이 끝! 고아 여기가 저녁이 잘 비춰가지고 오빠 <웃음> 다 데리러 와던 거좀덜 피곤하게 가, 가는 거큰 사고 없이 하루 지나는 거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되는 오늘 하루 감사하는게뭐 있을까요? 이 편하게 저녁 하루를 마무수 있게 라는 잠깐 하고요 사고 하고 안 나고 잘보수요 영영이 몇 시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하루 잘 마무리 하세요 t do you do? i 집에 e a l 습니다 sailor. I'm going to 시 a l 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f i 형인 잘가 또봐또봐못봐 잘가요 바이 또봐 안녕 머리가 너무 흔들리네. 맞아 삼발이야 아, 바이 오늘 영상도 즐겨 봐주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더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주지비가어 바이 가게 가져갈게 응. 일상을 넘 함께 할수 있다면 그니까 구독 좀해